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티켓을 사놨거든요 60%의 확률로 일단 나 60%의 확률이고 총 20번 뽑기인데 나머지 19번에서는 2%의 확률로 뜹니다 킹이 갑시다 들어가자 <웃음> 하나는 주겠지 야, 나는 명함만 먹어도 만족할 것 같아 좋아, 일단 야 일단은 느낌 좋아. 오 좋아 좋아 좋아. 반짝반짝 거려 아주. 자 느낌 아주 좋습니다. 원, 투 조진 것 같아요 그러게 명함 떴나봐 아 진짜 느낌이 과연? 과연? 오 그렇지 일단은 하나 먹었어 일단은 하나 먹었는데 멋있다 여기서 끝인가? 아 그러네 여기서 끝이네 야 어떻게 스무 번을 뽑았는데 하나 나온가? 아니야 난 그래도 띵거에안 좋게. 자, 자 레벨업 60까지 찍어주고요 고속 900개는 1월에 나오는 쇼피에 쓰실 건가요? 아네 당연하죠 그때쯤 되면 아마 1000개 이상 먹을 것 같아요 의학님, 형 안녕. 아, 의학이 어서오고. 일단은 얘가 기법할때 3의 무적이 있어. 그리고 스킬 2를 누르고 다닐 때 날아가자.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. 지금 이제 80을 빨리 뚫어야지 특성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사기거든요. 어, 강화하는 애들을 전부 그 해제시키는 게 정말 사기라서. 우리 팀은 근데 우리 각아무님이 되게 잘하거든? 발음이 어렵다 각아무님 기대해봅니다 가자! 그렇지 안 날라가죠 무적있죠 어우씨 아퍼아퍼 이때 바로, 바로 도망갔나 깃발 뽑을 때 3의 무적이 있어요 범포카아기절한 먹어서 죽었네 봉버즈 기다리세요 때가 옵니다. 야마토 잡나? 안 돼, 어디가 일로 와야지. 어디가 얘좀 날려줘 얘좀나 깃발 뽑으러 갈 테니까 아나 득점자를 잘 못하겠어 내 아이디 쳤는데 안 뜬다고요? 안뜰 리가 없는데? 하지아, 하지아. 오케이, 이겼다.